김다 강의 일흔여섯 번째 강설인데요. 130문에서 133문까지 내용입니다. 제 5개명은 네 번째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보고, 어, 중단했는데,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본 내용들을 조금 다시 보고, 한다면 나머지 그 내용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성경 본문은 빌리포스 2장 1절로 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윗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복습을 했는데요. 그 아랫사람이 이제 윗사람에게 보여야 될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그것에, 그것이 그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윗사람이 해야 될 아랫사람의 대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관계가 다 얽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윗사람은 또그 위로는 더 윗사람이 있고, 또, 더, 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윗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것이 소명이 되고 직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 그, 그런 그 틀은 사실은, 그렇게 계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틀은 일반 법칙이잖아요. 그런 일반 법칙 속에 특별한 은혜를 누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칙 보통 사람들은 그 일반 법칙 그 안에 이상을 못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말씀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성신 우리가 그걸 할수 없다는 걸 아시고 성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신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웃음> 주님이 목표하신 일들 결국은 사실 어, 자, 자녀들이 어, 자기 부모에 대한 윗권세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고 이웃,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주님이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틀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않고는 어디 다른데 가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웃음> 그 이제 늘 조건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는데 윗 사람이 어때서 내가 그분들한테 할 일을 못한다. 아래 아래 저 자식들이 어때서 나는 근데. 내 소명을 잘 못하겠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뭐 어때서 내 일을 못하겠다 또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가 뭐 어때서 뭐그 못하겠다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과 일반의 법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조건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관계가 관계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안고 가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면 위권세가 뭐 불안전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낫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또, 우리도 연약하고 주님의, 주님의 그 도우심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런 상태를 알고 그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런 그 요동하는 물결처럼 파도 물결처럼 얼마나 요동을 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가 요동치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것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그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됐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충만한 대로 나갈 나가는 동안 주님이 내, 내리신 그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어떻게든지 잘그본의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서로 영유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그게 이제 독특한 거죠. 여기 이제 비유로 뭐 캐나다의 그 선천적인 장애 자식을 둔그가정 장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 있지만 <웃음> 얼마든지 그그 그, 그, 뭐, 그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외형적인 것은 장애로 많이 답답해 보이는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없다, 장애가 될수 없다. 그그그 그, 그 부모로서 자기 소명과 직임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따졌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존재죠. 그런 그런 관계로 내가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그렇게 조건이 안 맞는 위권세나 아래권, 아래 그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평생에 지고 갈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 나는 목회 소신이 이런데, 아, 이 성도들이 돈무지못 따라주니까 나는 뭐, 그만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거꾸로. 거꾸로 또, 이, 뭐, 크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겠다 하고, 또 위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주님의 현실적인 통치를 받아가는 존재들로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그냥, 여기틀 가지고, 우리를 다 도매금으로 섞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잖아요. 각 개체들을 다, 그, 직접 연결, 그, 뭐, 점조직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다 다스려 가시면서 이 전체를 다스려 가시기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에서 내 소명이 뭔가, 내 직임이 뭔가, 내 윗사람으로서, 또 아랫사람으로서, 그걸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이게 진짜 절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 그게 차이가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 참, 더, 더 험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더 존경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을 주고 가니까 더 낫게 여길 수 있죠. 나는, 나는 가령 5 0 0데나리온줬는데저 사람 1만 달러트 빚진 자인데 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나은 거잖아요. 나는 500만원 빚졌는데 저 사람이 1억을 해결해 줬다면. 그 사람이 더난 것이 상대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는 그렇다 이말이야 어떻게 상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낫, 남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이 다를 뿐이지 지금이 달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뭐. 뭐 명예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얼마든지 서 나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사람 사람 사회에서는 그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동교회 이전에 그 홍문동교회 양반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깨져버렸거든요. 백정들만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흥화. 그러니까 나중에 할수 없으니까 합쳐가지고 승동교회가 된 거잖아요. 토마스 모그그 그 선교사가 하필 그 백정들한테 남산골 그 밑에 사는 그 백정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해가지고 나중에 그 백정하고 그 저기 양반집 그 사대부 양반집 사람이 총리 총리급 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같이 장로로 봉사하잖아요 한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저 사람 참 무식해가지고 내가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할 사람이 없고요 저 사람 지위가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또를 생각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그게 이제 그리토의 마음. 그리토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웃음> 그리토께서 자신의 그, 그, 만유보다 크신 그 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위에서 죽은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신분상 법적으로 어, 성신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했으니까 얼마나 참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고 관계를 얼마든지 맺고 자기가 조금 앞섰으면 앞선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아낌없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관계, 관계가, 그런, 우리가 얽혀진 관계가 우연의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환경에서 꼭 배워야 된다. 환경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러, 그렇게 돼야 돼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저 사회에 내가 끼지 못하겠다. 이런 사회를 형성하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주님이 떠난 사회일 수도 있어요. 음. 물론, 무식한 것을 합리화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든지 무식한 상태로 있을 수 있,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웃음> 그런 속에서,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 책무를 생각하고, 그, 그, 그 사람이, 그, 자기 일에 다할 수, 일을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돕고 헌신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런 걸안 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자기 선물 가지고 놀면,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놀면, 이제, 기 마땅히 내게 주어진 그, 저,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30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130문 답 읽었는데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것 이외에 자기의 것이나 자기 자신의 영광, 편안함, 이익 혹은 쾌락을 과도하게 구하는 것이고 불법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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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부정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행동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소명이 주, 중요한 만큼 부모의 죄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심각한 것들도 있는데 그큰 카테고리 몇 가지를 어 묶어가지고 그 부모의 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죄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소명과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것 자기의 영광과 편안함과 이익과 쾌락을 과도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스겔서 34장 2절로 3절 말씀이 여기 참고구절인데요. 이 거짓목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만 누리고 그 직분자로서 그 소명으로 어 부름을 받은 자답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그냥 자기 지위나 지키려고 하고 제사장은 또 자기 그 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익만 생각하고 말. 선지자도 자기 배를 위해서 예언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이 다 거짓 목자들이 되는 건데 그들이 위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다 위권세에 있으면 위권세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직임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 그 사람이 위권세에 있으면서 그 직임이 없어지면 그 사람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열의 음. 문답 30, 130문이 이 항목의 죄에서 증거 구절로 제시하는 그에스겔 34장 2절로 3절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1차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대위리 문답은 제5개명을 모든 권위에 앉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앉으신 사람들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은총 안에서도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와, 저 군, 나라 임금과 선생님을 동일하게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은 총속에 있는 건데,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저 그걸 유지하려고 그걸 강화하고 그 틀을 저저 저뭐 아주 널리 소개하는 데 이제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꼭 악한 목자들의 그 행태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이런 말씀을 부모의 소명에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를 길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 직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분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처럼 부모가 그 소명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죠 사실은 성인 이후에도 자기가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 제대로 살지 못한 책임은 그 자식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식한테 돌아간. 근데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을 때그 일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그게 그게 이제 그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특별히 그 어, 현대인의 생활은 대단히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기가 쉬운데. 더욱 신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어, 교묘하게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면한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소위 그 오늘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민명 아래 자발적으로 계획 자기가 세우는 계획의 종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일주 중독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는 자녀를 위하여 시간을 배정하도록 충고를 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자칫 자녀 양육이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의 일부로 변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그리도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고. 그 자기가 아무리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경영을 배우고 사회, 사회를 배우고 말이죠. 무슨 예술 활동을 해도 그게 주님의 거듭난 그새 창조물로서 그 주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내는 존재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면 그게 다 의미,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웃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그 그 일을 빼놓고 자기 개발이나 자기 보람, 자기 인생의 그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자식을 내어 놓은 그런 교육에 내어 놓는다면 그꼭그 그, 인신 제사를 그 드리는 그런 뭐 모압, 암몬, 그 그모스, 밀곰, 그 몰렉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자기 풍요 아니면 가족의 풍요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하는 것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리스찬의 자녀교육은 그런 큰 어,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는 참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서 매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실물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 교육을 해야 되고 실물 교육. 주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내책문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를 논하면 그건 무법주의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진짜 그 교육이지, 그런 거는 안 하고, 지시만 하고, 본인은 은혜만 얘기해버리면, 그건 위험,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보리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께서 명하지 소명을 힘써 이루고 나갈 뿐입니다. 살다 보면 실로 바쁘게 지나갈 수도 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심정으로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개혁자들의 선조분들 어, 어 그,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 피난 중에도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기에 아주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만 집중한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면 피난자들을 돌아보고 압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다가 그 자기도 그뭐 너무 과로해 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피 피하, 피하다가 이 박해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칼빈의 저 이들레트도 결혼한 지 9년 만에 죽었는데, 칼빈 31살에 결혼해가지고 40살에 호래비가 됐어요. 그래갖고 다섯까지 15년을 그냥 혼자, 그,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들레트가 미망인이었는데 자기 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 그 피난자들을 돌보느라고 과로해서 죽었어요. 그, 그냥 뭐, 다. 선조들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성 말씀의 사람, 성신의 사람 그런 교육자라고 해서 뭐 그냥 말만 하고 성, 성신만 의지한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그 위권세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그, 얼마나 그 율법교사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 말이 들려올 것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아무리 그 바쁠지라도 자, 자녀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일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써주셔서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심정을 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 꼭 필요한 가르침이 필요한 법인데, 그, 필요한 법인데, 누가 그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쳤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설때 부족함을 깨닫고 회계의 심정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의 연약과 불, 연약을 과연약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신이 채워주실 것을 구하지 않, 않겠습니까? 나는 완전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 결과를 안 내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죄 정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낮은 마음으로 늘 주님의 공유를 구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신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명을 이루고 나아갈 뿐입니다. 아까 낮에도 그 기도를 했지만 제가 그 저기 주, 주일 낮 기도문을 작성할 때 시편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오늘은 꼭 시편 육0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육0편의 말씀이 오늘 그 기도문의 그 근본이 된 것이에요, 뿌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 그거 몇 시편 어, 몇 편을 이렇게 쭉할때 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해가지고 아 이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영혼의 해부가 되는 그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처지를 구하고, 우리 다양한 처지가 있는데, 그것도 참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례대로 하는 거거든요. 혹,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 시편의 기자의 그, 그 고백들을 보면 항상 그 원수들한테 핍박을 당해도 그그 자기가 직접 원수를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면서 회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그 고백했어요 그게 그 다른 성도들한테 다른 백성들한테 그게, 그게 본이 되는 거죠 <웃음> 이런 낮은 마음으로 공유를 구하면서 더욱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뿐입니다. 아까 그책 소개했을 때도 그 책도 그렇게 화란 그 성도들을 양육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그 지금도 절판이 되지 않고 그냥 이어서 계속 인쇄되고 있다는데, 그 그렇게 했어요. 그,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이가 다 커들도록 또 반복하고, 끝그 끝에까지 다 하면 또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일, 사, 저 읽었, 읽었다고 합니다.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가정예배 때.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자칫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영광과 편안함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거나 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심정에서 자녀의 소명을 생각지 않고 자녀가 이 세상 정신을 쫓아가게 한다거나 자녀가 돈잘 보고 번듯한 직업을 구한 결과로 후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게 아주 윗권세를 가진 자로서 아주 죄가 되는 일이다 자식을 위하노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쫓아 자기도 세상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고 자식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자식을 미워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소개하는 일이 가장 사랑하는 일인데, 그거를 안 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일은,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좀잘 살고, 자기 이름도 내고, 주님의 이름도 내고. 그게, 그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토인들의 현실적인 로망같이 생각되는데 <웃음> 그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아, 좋은 신랑도 만나고 좋은 짝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고난을 받아 죽는 죽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그런 일은 없다다 둘째로 대여른문다 130문은 부모가 불법한 일을 자식에게 명하거나 자식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들이 불법한 일을 자식에게 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지 아니하고 세상 정신을 쫓아가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바, 바르게 공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자식을 두드 하는 것도 중대한 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기지 못하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 자식 편을 드는 것은 부모의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참 이게 자 이게 보통 부모들이 신앙의 시험이 되는 게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자식 자식 문제에 걸리면 그냥 넘어져요. 그 노예 목사님 한 분하고 잠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그 그 자식 문제가 참 부모의 신앙을 그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줄 때가 있다. 시험. 다른 거는 다 인내하고 잡는데 자식 문제는 못. 사람들이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약점은 자식의 문제. 그게 참 어,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그거 그래도 부모의 소명을 스스로 줘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모가 가까이에서 자식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형편을 동정하는 것이야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가 달게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요번 정도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러고, 다 털려간 그 성전 기구들도 금방 돌아오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제.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명한 말이 아니,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 줄 아는데,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바벨론포로를 거슬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 그게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게 예레미야는 진짜 매국입니다. 매국. 진짜 나라를 다 팔아먹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일본 제국에 저기 식민 통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건 <웃음> 완전히 매국노죠, 매국.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특별한 그 계명이 있고,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포로 그 못하면 포로된다고 했고, 신명기에서 그래서 그 못해서 포로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극명하게 보이느라고, 그걸 다그 위에서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그신 지혜로.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주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고, 주님의 때가 7 0 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참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동안 인간적인 께로 이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허망한 일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 금방 돌아온다고. 그 금방은 너무, 너무도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주님의 뜻과는 반대.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고 그 하나님을 조차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고 해야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아다 자녀가 이 귀한 공고를 받았고 돌아선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설령 그 공고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별수 없이 자식 생각을 따를 수 밖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국에 내려간 것은 진짜 바벨론 가면 대접 일반적으로 대접받을 상황 아니에요 바벨론 당국자들한테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애국까지 같이 내려가자.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주님의 심정. 그게 진짜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냥 애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는데 나도 같이 가자 한게 아니잖아요. 애국에 가는 게 잘못됐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라고 선지자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건데. 부모라도 이제 그 자식을 따라가면 안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나중에 자식이 돌이킬 가망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도 다 함께 그냥 시류에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식의 능력이 미치는, 미치지 못하는 일인데도 강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직업을 얻게 하고 어린 자녀에게 과도하게 과도하게 학습시키고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소위 선행 학습이라는 것이 유행해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도 사람이라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모를 수는 없으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볼때그 그그 함께 그 미치지 않으면 어, 실질적으로 자녀가 손해볼 것 같이 그 느껴지는 것이 뻔한 것인데 한낱 사람으로서 부득불 자녀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수 있다 이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부득불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처럼 행하게 한 된다면 우리가 그리토를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표가 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리토께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되 꽤 바른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 다 의탁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 자녀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갖고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자문자답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테이트 그 선교사 얘기했죠. 그,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그 의대 수석 졸업한 이런 아주 인, 인물들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미국 그 1900년대 초에 뉴욕, 뉴욕의 그, 그 강남.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서울의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뉴욕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그 강남 지역에 아주 기가 막힌 그, 저기,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 건물들은, 이게, 우리, 원래 미국은 뿌리가 없잖아요. 다 유럽에서 온 존재들이고. 문제, 먼저 이게 자부심을 가지려면 문화적인 자부심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나 이런 이태리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뛰어난 그 건축물들 그거를 그 거기 그 기획되는 그 강남의 그 자리에다 그걸 건축했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조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최상위 1%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냥 돈만 갖고는 못 들어오고, 도덕적으로도 저급하면 못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에 마돈나도 못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이 얘기를 하냐면, 1900년대 초에 그 건물을 지었다는데, 지금도 그 건물들이 아주, 아주 버젓이 서 있고, 그,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런데, 당시 그 뉴욕, 그래서 의대를 나오고 수석 졸업하면 그게 보장된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이, 저기, 이 벌레, 뭐 전염병, 아주 풍토병 시글시글 한 데를 여기 들어왔어요. 우리, 우리를 위해서. 그게 자기 부인을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한국,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서 와서 그 일을 했다 우리가 그런 토대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 자라난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 입에 붙이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는 그런 그런 사랑 진짜 그 본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웃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이제 그냥 그그그 시대 편승에서 그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여기서도 복음 전하면 되지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거기서 그렇게 너 여기서 이 의대 수석 졸업했으니까 이 여기 의대 교수를 채용해 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 너 인재가 너무 아깝다. 그런 소리를 다 뿌리치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게 기독교가 저 들어왔고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실은 그, 그, 그것을 실천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위권세자들이 우리한테 참 본을 잘 보여준 거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게 부모가 그 앞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 자기 지성도, 자기 명예도 높이고, 그리또의 십자가도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 얘기했어요. <웃음> 셋째로, 대열리문다 130문은 악과 자녀가, 아냐, 자녀가 악과 시험과 위험, 부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되거나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할 것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노출시켜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롯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롯이 그 아브라함이 갈 때야 우를 떠날 때부터 따라왔던 인물 아니에요? 거기 이제 거울 로색에 속한 목자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공동체로 다어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오긴 했어도 각자가 자기 소유들을 관리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잖아요. 롯은 해필도 눈에 보이는 좋은 그 동방의 그 소동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간 거죠. 결국 롯은 사실 그 부모로서 좋은 본을 못 보인 거죠.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그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결국 그 자식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옆에서 붙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으로 이스라엘을 아직 망하기까지 괴롭혔던 그런 그런 족속들이 된 거는. 이게 롯이 그 위권세인 아브라함의 본을 잘 봤으면 분명히 본을 보여줬는데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이제 그 거기가 전부 본냥인양 생각하지 않고 그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걸 봤으면 그로 또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위권세자들이 잘 본을 보여도 사실. 그,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할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게 된,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알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소명을 생각하고, 그 직임을 생각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이다. 내가 내, 내 인생을 경영하고, 뭐, 뭐내 꿈을 이루고 아니면 내내 내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뒤에 뒤에 뒷전이라.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 가지고 그 회개를 요청하면서 다금금 금 이런 거다 돌같이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진리인데 그 말은 진리잖아요. 신약에도 바울이 저기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진리인데 그 말을 적용한 사람, 대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대상은 그 금보다 더 주님을 섬겼던 존재인데 그 아직 뭐 미성숙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늘 주님이 부욕해 하신 속에서도 늘 자식들을 혹시 잔치를 했을 때에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런 인물인데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지만 적용 대상이 틀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 금을 추구해도, 금을 추구하는 것도 저 내가 청지기로서 추구하고, 수단으로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부욕해 하시면 부자가 되는데, 그걸, 그걸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야지. 그런 것을 그 뒤로 놓고, 자기 어떤 현세적인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고, 자식들한테 할 일을 안해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